기원전 334년 5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한 원정을 떠나 아케메네스 왕조의 소아시아 지역 총독들을 상대로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후 알렉산더는 몇주 동안 다시켈리온, 에페소스를 힘들이지 않고 정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오니아 해안을 따라 전진하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도시들의 자율권과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오니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리스 연합의 지배력과 페르시아의 지배력에서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펠로포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그리스 영토가 황폐화되자 이오니아 지역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놓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페르시아 문화가 아닌 과거 그리스 문화권을 선호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렉산더를 지지한다는 일이 밝혀지면 도시에서 용구추방이나 처벌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알렉산더가 이오니아로 건너오면서 자신을 지지하다가 추방된 사람들을 다시 도시에 불러들였고 기존의 지배층을 쫓아내며 지지세력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알렉산더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들은 민주정부로 모든 도시가 자체적인 법과 관습을 만들었고, 최근까지 페르시아에 내던 세금도 더 이상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순수하게 민주제를 직접적으로 선호했다기보다는 페르시아의 과두정을 꺾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내던 세금 대신 아르테미스 신전에 바치며 세금을 내야 할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오니아 지역을 탈환 후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민심을 결집시키며 도시 분위기를 바꾸었고 주변의 군사력이 약한 도시들도 하나 둘 항복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중에는 가까운 지역 밀레투스의 페르시아 총독 헤기시스트라투스가 있었는데 그는 알렉산더에게 편지를 보내 평화로운 제안으로 자신 또한 항복의 뜻을 제의했습니다. 밀레투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육지로 향하는 쪽에 견고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헤기시스트라투스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였으며, 그리 많지 않은 병력을 이끌고 밀레투스로 향했습니다. <목소리> 헤기시스트라투스는 알렉산더와 직접 싸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독은 본국으로부터 3일 후면 강력한 페르시아 함대 400척이 밀레투스로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밀레투스 총독은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항복을 철회하여 며칠 후면 도착하는 지원군 400척의 함대를 믿고서 병사들을 이끌고 마케도니아 침략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함대가 도착하기 전 마케도니아의 해군사령관 니카노루가 1 6 0척의 함대를 이끌고 적함대보다 먼저 밀레투스로 들어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라데섬에 정박했습니다. 라데섬에 정박한 마케도니아군은 요새화된 항구를 이용하여 강력한 수비대들을 배치시켰고 이 때문에 페르시아 함대는 밀레투스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미칼레 앞바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함대의 숫자는 페르시아 함대가 마케도니아 함대보다 두 배나 많았지만 페르시아는 육지에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육군부대 마케도니아 군에게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밀레투스를 포위하고 있던 알렉산더는 헤기시 스트라투스가 자신에게 항복을 선언하고는 상황이 바뀌자 금세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용서를 할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밀레투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은 저명인사 블라우키프스라는 대사관이 알렉산더를 찾아와 밀레투스 항구 자유화에 대한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즉, 사람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밀레투스는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가 항구를 똑같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는 앞으로 다른 소아시아 해안 전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내일 자신들의 목숨이나 지킬 준비나 해라고 답하며 다음날, 공송 장비를 총동원하여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케도니아 육군은 가까운 거리에서 기다란 공성망치로 방어 시설을 들이받으며 밀레투스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라데섬에 있던 니카노르의 함대는 해안을 따라 밀레투스항으로 나아가 항구 입구의 좁은 곳에 배들을 밀착시켜 적군이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밀레투스로 공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벽은 금세 뚫렸고 곧이어 성 안으로 수많은 마케도니아 군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알렉산더의 군대 앞에서 대부분의 밀레투스 시민과 군인들은 목숨을 잃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의 전투는 무의미하다 판단하여 자신의 군대에 복무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300명의 그리스 용병이 항복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점령한 후에는 살아남은 시민들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함대는 밀레투스를 사수하기 위해 육지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알렉산더는 항구의 마케도니아 함대에게는 경계근무를, 필로타스에게는 기병대와 보병중대를 맡겨 상륙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형들을 정찰하며 페르시아 함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막았습니다. 수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던 페르시아 함대는 어떻게든 틈을 노려 열척 정도로 마케도니아 진지를 향해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알렉산더가 준비한 견고한 수비벽에 막혀 되려 함선을 잃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결국 지원하러 왔던 페르시아의 함대는 바다에서 식량과 물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공격할 방도를 찾지 못해 밀레투스를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모두 떠난 것을 지켜본 알렉산더는 얼마 뒤 자신이 운용하던 함대들도 해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지전에서는 강한 마케도니아 군이었지만 해전에서의 정면 싸움은 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한 함대 유지비 지출은 줄였던 겁니다. 그리고 160척의 함대 중에서 20척의 배만 남겨두었는데 이는 해안에서 전쟁 물자를 공급받기 위한 용도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페르시아의 거대 병력에 맞서는 데 있어 해전만큼은 피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해안에서 함대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항구를 제압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대표적인 소아시아 항구도시 할리카르나소스로 진격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에는 많은 병력을 페르시아군과 용병이 상당한 병력으로 주둔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맡은 총사령관은 다리우스 3세의 신뢰를 얻은 멤논 멘논 장군이었습니다. 멤논은 다리우스 3세로부터 남부 아시아를 통합하고 함대 전체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받아 할리카르나소스 항구에서 주둔군과 다수의 군함들을 배치시켜